안녕하세요. 아파트 실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성구 남구는 당연히 항상 많이 보는 것이고 요 어, 그리고 달서구도 생각외로 많이 보는데 생각하지 않았는 북구를 생각외로 많이 시청을 하셨네요. 그래서 북구도 꼭 빠짐없이 항상 아파트든 다가구주택이든 상가든에 그래서 동향 해서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일부 보상금이 나오고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중구도 그렇지만 보상금이 조금 앱업 나왔던 동네인데 2월달에 실질적으로 난구에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되었고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난구에 거래된 금액들은 1800만원 1200만원 사실 금액대가 사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데 복집들도 앱업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600만 원대, 195만 원, 190만 원대는 보기가 힘들죠. 힘든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이고요. 알수구에 비하면 가격대가 더 저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속 집에 600만 원,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 1,0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뭐 700만 원대도 있고요. 사실 뭐 700만 원대면은 괜찮죠. 거다가 대명령과 인접하고 6월달 거래가 되었는데 이런 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거기에다가 북도로까지 물었기 때문에 사실 상우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 거래가 잘 되었고요. 여기 1200만원 한도로에 뭐 다가구 주택 같은데 평당 1200 거래가 되었고 뭐옆 부근 쪽에도 사실 1800만원 1300만원 그리고 8m에 1200만원 속집에 700만원 뭐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1200 1300 1200 정도 2월달 1월달 거래가 거의 많이 되었는데요 3월달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8m에 1200만원 8m에 1300만원 뭐 속집에 4m 3m 같은데 600만원 도로변 인접지역에 1200만원.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어느 동네를 떠나서 지금 거의 재개발 이후로 가격대 형성이 비슷해졌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에 이런 주택들, 여기 같은 경우는 4m 입구지만은 900만원, 800만원. 여기 같은 경우는 6m, 4m 정도 되겠네요. 6m라면은 입구 쪽에 800만원 나쁘지 않고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 대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1,400만원에 1,700만원. 사실, 요런 어떤 상가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1층 상가가 들어가 있어서 오래된 상가 주택이라도 요런 정도의 매물이면 사실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남구 쪽에 연립들이 거래가 일부 좀 되었는데요. 2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연립들은 뭐, 이거주 위주로 구입을 했는지, 아면 적으로 재개발 투자로 던져 놨는지 확인은 안됩니다만 그래도 300 200만원 대에 12배 투자를 했는 분들이 간혹 가서 그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난구 쪽에 평균적으로 뭐 1월달 2월달 거래됐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1월 2월 거래가 되었고 대대 캠퍼스 부근 쪽에 거래가 일부 되었고요. 대구대 부근 쪽으로도 뭐 사실 뭐 1,200만원대 거래가 일부 되었고. 그리고 대명 5동 쪽에는 2,400만원 정도면 은 평당 2,400만원에 대지 평수도 앱업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축 원룸 건물 같은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신축. 준 신축 정도 되겠는데요. 3 m 다 입구에 아, 그래도 이거를 실제 구입을 했네요 평당 2400만원 2월 달에 근데 땅평수도 에버 큽니다 에버 큰데 2018년도에 건축을 했는 건물인데 108평에 2000만원이면 은 적어도 20억이 넘는데 20억 정도면은 대체 할수 있는 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뭐 건물들이 많죠 근데 굳이 상권을 보고 여기를 샀는지 아니면 뭐 임대사업으로만 보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수가 108평에 평당 2,400만원 100평만 해도 24억입니다. 아, 이거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틀린 건 아닌데 대체할 수 있는 뭘 구입을 할 때는 이이 이 건물이나 상가 건물을 했을 때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충문이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다고 보는데 2월달에 거래되었고요. 3월달에 매매금액이 4451만 원. 어 이건 뭐죠? 재개발보상금 아니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나요? 재개발보상금 같습니다. 보상도 폭집인데요 <웃음> 차가 안 들어가는 도로에 4400이 뭐와이뭐상상외에막 부동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5,121만원, 2022년 1월, 도로는 약 2m에서 3m 되는 도로인데, 요 일대의 알바기 개념이 아닌 이상은, 이거를 절대 구입할 사람은 없죠. 제 정신이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구입할 사람 은 없습니다. 물론, 평수가 적네요. 평수가 뭐, 보자, 43평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뭐 5천만원은 말이 안 되는 금액 같고요 재개발 보상이 아니면 뭐 향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일대 제가 재개발 들어가는 거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딴 것들이 계약이 안 되고 지금 이것만 계약이 됐다면 가리 늦기 뭐 막에 끝까지 버티다가 이 보상 금액을 받았다 그렇게까지 분이 생각이 안 되고 저도로 사음에 평당 900만원 그리고 봉독동으로 넘어와서도 거래된 금액들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군부대 이전이 있지만 은 평당 3만원대 3에다 거래가 되었고요 3에다 560, 590만원, 600만원이죠. 3에다 연립 600만원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연립으로 거래가 되었고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이 거래되는 게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뭐 도로는 약 10m 정도 도로에 대해 보이는, 평당 1,500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2022년 2월 달 1,300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고, 뭐 연립 속집이지 싶습니다. 집에 뭐 350만원 정도 재개발로 던져놨는 거 아니면 은 망고 필요 없죠. 어 거의 대명동에 보게 되면 1200만원 북도로 6m 됐고요 그리고 여기 연립에 360만원 1200만원 여도 거의 뭐 3m 도로 기준인데 아 일단 이게 모두 부동산에 투자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집은 아직까지도 뭐500 600만원 사는 분들은 사는 거고 아메달을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거래하는 분들은 거래하네요 물론 재개발 보상을 보고 계속해서 되고는 재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히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대명동도 마찬가지 거래 금액은 달서구와 비슷하지만은 조금 금액이 달서구 보다는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대체부지로 충분할 수 있는 건물들이 생각외로 비싸게 팔린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누가 비싸게 팔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시세가 아니고 또 누가 저렴하게 뭘 하나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건 시세가 아니죠. 적어도 3개, 3, 4개 정도가 거래가 돼야 어느 정도 시세를 보기 때문에. 금매로 팔렸다고 해서 모든 걸 금매 기준의 시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뭐, 사매에다 900만원, 여기 속지, 뭐, 받는 거, 1,700만원. 어 이렇듯 대구 대명동 마찬가지 거래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뭐 2월 달에 일부 거래가 좀되었고요 3월 달에 뭐 간혹 가다가 눈에 보입니다 3월 달에도 뭐 간혹 가다 거래되는게 평당 1200 정도 300 정도 아까 생각했는 외에 4천만 5천만원은 재개발의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최고 금액을 받고 나온 분이 아니겠느냐 그래 계산이 되고요. 뭐 일단은 이게 너무 길면 좀 하기 때문에 대명동 한번 본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성구하고 같이 넘어갈락 했는데 수성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얘기할 것도 있고 일단 남구 쪽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